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장입니다 2023년도 개면연에 10개의 일간 중 어느 일간을 가진 사람이 가장 오래 좀 힘드냐, 어떤 문제로 힘드냐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일관만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관은 본인 당사자에 해당이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일관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제 이야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면연입니다. 개면연. 계면회. 개면연에, 10개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이 있습니다. 인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각자 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일간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좀 힘드냐 저는 여기서 보면 정화를 뽑겠습니다. 정화 그 다음에 누구를 뽑겠느냐? 신금을 뽑겠습니다. 신금. 왜 정화와 신금을 하느냐? 병화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 정화, 신금. 신금은 빨리 두 가지로 봐라. 첫 번째는 보석도 되겠죠. 보석. 보석도 보지만 이 신금을 우리가 열매로도 볼수 있다는 걸 이야기죠. 열매, 결실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결실. 완성품이다 이걸 이야기도 완성품. 자근데 신금은 뭘 좋아하는 애면 일간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화와 인수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로써 신금을 씻어주면 도세주옥이죠. 신금 보석을 물에 집어넣고 싹싹 채로 하면은 보석이 바로 투출이 됩니다.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세주옥, 질그릇도에 예. 질그릇 물을 집어넣고 신금을 채를 하면은 드러난다는 걸 이야기.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기 때문에 임수를 만나는건 좋죠. 그런데 임수가 같은 물인데도 개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떠냐. 개수는 얘가 보석인데 혹은 완성품인데 결실을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통변할 때 완성품인데 비가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개수가 신금을 좋은 결실을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은 임수를 좋아하는데 개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신금이 임수를 좋아하는데 개수가 되면 왜 싫어하냐? 신금은 병화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 존재감을 가장 높여주야 한데 실동에서 반짝반짝 빛내주야 하고 신금에게 있어서 병화는 직업이고 남자에게는 직업이고 관이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배우자를 이야기하고 직업을 상징해주는데 신금이 얘를 취하고자 하는데 자식을 낳고자 고 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데 개수가 오면 얘는 병화는 개수에 밀린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태양은 비 뒤에 숨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신금이 관을 취하고자 하는데 신금일주가 올해 직업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시험을 보고자 하는데 승진하고자 하는데 자식 낳고자 하는데 여자가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데 또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있는데 개가 누르니까 얘를 개수가 병화를 몰아내니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 주시겠죠 아픔. 그래서 신금 일주는 여자들 같으면 직장에서 아픔이 있다 스트레스가 많다. 남자 친구 사귀고 있으면 올해 남자 문제 가고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겠죠. 그리고 남자 사귀면서 골치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 주죠. 남자에게는 직장, 자식의 관계된 부분에서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신금일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개문년에는 힘들다. 직장에서 여러 부분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냐관두야 하느냐 어떻게 하냐 별의별 고민을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 주겠지요. 그래서 이 신금은 개문년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두 번째 이 묘란 자체는 신금에게 쓴묘는 뭐냐 재성을 이야기, 아니, 재물을 약입니다 재물, 재성, 편재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 입장에서 보면 멸하는 것은 멸은 신, 묘에서 멸은 절제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 절제 끊어졌다, 절멸됐다. 이걸 이야기죠. 돈에 대한 부분에서 절멸됐다는 것은 결국 뭐냐?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은 돈 문제에서 좀 까매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톤줄이 막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금일주가 역기에신명년의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올해 10간 중에서 신, 신이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다. 혹시 주변에 신금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본인이든 누구든지 신금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힘들 수 있다. 이걸 얘기했죠. 그런데 단 하나 여기서 사주에서 이렇게 있는데 신금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들면 더 뭐다. 정입이다 화기운 자체가 많이 있을 때는 화기운이 있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은 왜 그러냐. 강한 화기가 개수를 증발시켜 버립니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얘가 들어와도 끄떡 없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러나 이렇게 화기가 많이 있다면 신금은 이미 화에 의해서 녹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금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얘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0일부터 6월 20일, 그러니까 진사니까, 병진과 정사, 무. 7월까지, 7월까지, 4월에서 7월까지가, 신금 일조는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걸 얘기죠 병진달, 그 다음에 정사달, 무오달. 이렇게 이 3개월에서 올해는 모든 부분의 승부수를 띄워라. 중요한 일을 이 시기에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근본적으로 조금 힘들다. 예를 들면 신유를 지고 있다 신유 신윤대 기축을 받고 있다 만약 에 신시다 이렇게 온통 금의 기운 자체 냉한 기운이 많이 있다면 냉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개멸이 돌았다면 이것은 10중 8구 9. 9 10, 10. 10. 대부분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 정화. 신금은 이 시기가 포인트다 이걸 잘 참고합니다. 이 시기를 참고해보시라. 그 다음에 정화는 왜 그러냐. 정화는 일관이 정화다 그러면 개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대서 천간에서 얘가 두면 얘를 극을 합니다. 이게 자화 같은 경우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죠, 여도 자식이죠. 자식에 관계된 부분에서 직장 문제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4월달, 5월, 5월달, 이게 5월, 6월달이 조금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다 할때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내리니까 정화는 개수에 의해서 극을 받으니까 개에서 극을 받으니까 꺼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 태생에서 정화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약한 경우 신약한 경우 신강한 경우를 보자 정리다 병호다 이런 경우, 이렇게 들어올 때 개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강하니까. 자, 그런데, 무방은 끝뜩이 없는데, 만약에 들면 정묘다. 정묘고 태어난 게 임자다, 임자다, 임자머이다 갑진이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 임자, 정력, 각진 이렇게 했을 때 개가 들어올 때는 얘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때 이게 때이 바로 이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묘가 들어오죠. 개묘에서 묘가 들어오죠. 묘가 들어오니까 정화 입장에서 묘가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내한 경우에서 묘가 들어오는 것은 얘 정화에게는 인성이니까 인성이니까 문사를 만약에 잡고자 한다면 우리의 문사를 잡고자 한다면 신약사주에서 정화가 문사를 잡고자 한다면 그것은 싹이 도단하지 않는 음진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절대 오래 문서를 잡지 말라, 창업하지 말라를 정에게는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신경한 경우는 어떠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신약한 경우에는 절대 결실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일간 정화에게 있어서 참간에서 개수가 들고 묘가 들으면 오래 개면 연에는 습하고 냉한 기운이 몽땅 들어오는데. 습하고 냉한 기운이 들어오면 이 정화를 위태하게 만드니까 얘가, 정화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자체가 뭐냐 면 대립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신경질을 이야기해주고 극한 상황을 말한다는 거지 왜? 살고자 극한 몸부림을 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걸 주변에서 갈땐저 사람이 왜 그러냐 할수 있겠지만 정작 당사자는 살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정파와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개면에는 근본적으로 약하다. 이걸 이해 특히 정화에게서 무토가 자기를 방어해주는데 신약사주에서 무토가 얘를 다 방어해주고 있는데 무토가 방어해주고 있는데 무토가 방어를 방어, 얘를 극하지 못하게 수가 냉기를 방어해주고 있는데 개수가 와서 얘를 무게 하보로서 묶어놓으니까 이 정화는 뭐냐 사방과 팔방과 온통 주변을 다 둘러봐도 내 동지가 없다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도와주는 인복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올해 맨땅에 헤딩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있다 이걸 주변을 다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없구나 홀로 돗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조금만 견뎌봐라 이걸 얘기해줘요. 내년에는 갑진 년이 들어오죠. 갑진 이들어오까 견뎌보자. 올해만 지나가면 또 괜찮으니까 좀지나가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자. 진짜 힘들고 어렵고 더러워도 더럽게 더러워도 참고 견뎌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조금만 견뎌라. 과감하게 차를 견뎌라. 과감하게 극복하자, 이걸 이야기해 줄습니다 정화와 개수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조금만 참고하고 견디고 나자. 모든 사주가 그런 것에 대한 호편적으로 정화와 개수가 이르타 제가 설명하고 신강 신약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요. 진짜 힘든 건가 힘들지 않은가. 그걸 모르고 일각만 가지고 그래도 개면에 대한 세월이 들어왔을 때 올해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기본적으로 유치해 볼수 있다면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신강시장에게 사주를 들여내면 여러분도 들 쉽게 사주를 분석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금, 정화,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 참고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